안녕하세요. 어드밴텍 서비스 IoT 사업부 허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헬스케어 제품은 올인원 컴퓨터 POC 6시리즈입니다. POC 6시리즈는 15인치, 21인치, 그리고 24인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 사양은 8세대 인텔코어 i7과 i5를 지원하며 메모리는 최대 32GB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NBM의 SSD 256GB를 사용하여 일반 SSD를 탑재한 제품 대비 최대 7배 스토리지 스피드가 가능하죠. 추가적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같은 전정식 터치 방식을 도입해 키보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전면 패널은 IP65 등급으로 방수와 외부 먼지로부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POC6 시리즈는 의료 인증을 받은 의료 제품입니다. 중환자실 오퍼레이션 룸에서 사용되는 영상 디스플레이를 보기에 적합하죠. 알콜 세척이 가능해서 어느 환경에 사용해도 위생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POC615 제품 화면 하단에는 7가지 기능 버튼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9가지의 풍부한 IO 포트를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21인치와 24인치에는 카메라 모듈, 배터리 모듈, 제스처 센서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대사호를 통해 모니터 암과 스탠드에 설치 가능하며 배터리는 내장되어 있어 모바일 형식으로 이동이 가능한 카트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21인치와 24인치 제품 또한 출시되었습니다. 무료 데모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테스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POC 6시리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허승이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새로운 메디컬 시대에 맞는 고품질 메디컬 PC POC 6 시리즈